제일 좋아. 녹색, 황색, 황 여유 색 황색, 황색, 황색, 황색, 황이 황색, 황색, 황색, 황색, 황색, 황색, 황 플리즈 황색, 황색, 황색, 황색, 황색, 황색, 황색, 황색, 황 e 황색, 황색, 황 챙 아니 쟁이 소리야 쟁 여기가 떨어져 없네 쟁쟁 쟁쟁 어 이래야죠 쟁쟁 어막 보수가 칭. 직원들 부르는 것 같아 쟁쟁 쟁쟁 쟁쟁 시작 송송 다음, 아, 다음 시작 나아 다음 시작 똥똥자 오늘 똥오 신입생 씨아 신입생 정. 시켜볼게요 똥똥오 어, 신입생 시켜볼게요 시작 똥똥오 되는데 요거 다시 정확히 하고 나머지도 맞아서 다시 시작 세번 해야지 똥똥그다음에세번 하라고 세 개를 시작 똥똥똥자똥똥똥똥똥똥똥똥똥이똥이똥똥똥똥똥 이거 왜 훈련하냐 이 음을 떨어 치지 말라는 거야 높이는 똑같다는 거지 시작 똥 똥똥. 오, 좀 비슷하다. 시작. 똥 똥똥. 아, 떨어졌어. 어 그래. 다시 시작. 시작. 반 아, 아니, 아니, <웃음> 괜찮아. <반말이> 괜찮아. <웃음> 괜찮아. <웃음> 괜찮아 <웃음> 중국.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저기서 다 <웃음> 놀랐는데. <웃음> 괜찮아. 우리, 진정. 우리, 우리, 라오, 슈, 어, 왔스 <웃음> 괜찮아. <웃음> 아니, 중국 말이 반말이야. 반말이야. 높이 오케이. 말이 없어. 오케이. 저기 감독님도 <웃음> 웃잖아 <웃음> 지금. I'm sorry. Yeah, sorry. <웃음> 자, 시작. 똥 똥똥. 어, 살았어. 한번 해요. 아파도. 시작. 둥똥 똥. 어, 좋아. 시작. 똥똥 똥. 자, 카메라 우리 연세대학교 시작. 똥똥 똥. 어, 환장았어 <웃음> 자, 시작. 다 같이 시작. 같이 시작. 똥똥 똥. 똥. 똥똥 똥. 시 동시. 동시. 동시. 동서 아, 아 동서 남부. 아. 아. 동시. 동시. 시가 무슨 색깔? 자, 오 검으세요. 어 이제 너다 네. 살아 있어. 자, 똥씨. 똥씨. 똥씨. 똥씨. 난? 난. 난? 난. 무슨 색깔? 난? 난? 땡. 난? 난. 천체. 와. 쇼! 한번 봐좀 봐. 청... 봐 줬어. 봐 줬어. 내가 봐 줬어. 자. 쇼! 자. 난? 자, 남 난? 남쪽은 희망이 있어. 왜 꽃이 피니까? 난? 나! 남쪽으로 내려오면 희망이 고 오는 거야. 그런데 내가 북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싶어. 내려오지 말라고. 왜? 앞으로 북한 잘 살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뭐래? 북한 잘살 수도 있죠. 잘 살아. 어떻게 잘살냐면 앞으로 아니 통일 안 돼도 돼. 길만 뚫어주면 돼. 길만 뚫어주면 돼. 어 길만 내면 주면 돼. 길만 내. 너네들 가만있어. 길만 내게. 휴게소하고 길만 해서 휴게소만 먹고 살아. 통용료만 우리 내게. 그러면 중국 사람이 2천만, 3천만 명이 음. 매일 3만원, 2만원씩 주고 가. 음. 우리도 또 가.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기차를 타고 가면 그리스까지, 런던까지 가네. 그죠. 그죠? 그러니 어. 얼마나, 그러다가 어떻게 일본이 또, 또, 또 해저터널을 쫓자고 할 거야. 해저터널. 그렇잖아. 자기들이 막 해저터널을 쫓자고. 자, 그러니까 뭐야. 앞으로 이렇게 살 길이 있는 거야. 길만 나면 우리나라는 기회가 있어. 원래부터 우리는 반도가 대륙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끊겼잖아. 비정상이야. 우리는 아일랜드 사람이다다 보 거야. 아. 섬나라. 대만 사람하고 똑같았어, 처지가. 그러니까 성격도 섬나라. 우리가 섬놈이라고 하잖아. 바뀌어. 아유. 구가다슬지 어, 대륙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뚫리면 이게 그제 차로도 같이 뚫려. 어, 차로도 그렇어. 나는 너무나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수서역을 보고 깜짝 놀라 수서역이 12월에 이제 개통이 된다는 거예요. 수서요? 수서, 수서. 게, 게... KTX 뭐아 수소에 한다는 거야. 응. 아 그런데 6개월이 돼도 내 일을 본 적이 없어. 내 일이 없어. 응. 그리고 위에 보상도 안 해준대. 응. 보니까 지하로 가는 거야. 어, 어, 어. 어디까지? 평택까지. 어. 몰랐죠? 안 몰랐어요. 이런, 이런, 이런, 이런. 평택까지 지금 12월부터는 그냥 지하로 가는 거예요. 수소에서. KTX로? 어! 한시간도안 걸리거든요. 어! 어.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야 그러면 파주에서 그냥 판문점. 지하철. 판문점 밑으로 지나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어. 우리는 뭐 해야 돼? 통일하도뭐냐뭐 해야 <웃음> 되냐면 일단은 체제 붕괴하지 말고 길만 뚫지 않을까 길만. 내려오지 마. 북한도 내려오지 마. 왜? 통행서만 워도 우리보다 잘 살아. 왜냐면 지금 천만 명, 이천만 명 중국인들이 오는데 비행기 값이 육십만 원에서 사십만원 이렇게 오잖아. 그럼 뭐야? 그 사람들이 기차로 오면 서울역에 딱 도착하는데 25만원나 이 20만원만 있으면 서울 여기 와서 명룡에서 먹고 가네? 어허. 음. 그러면 지금 천만명 모기에서 음. 1억이 와, 1억이. 음. 근데 우리만 우리 가만있냐고 히차 타고 유럽까지 횡단하지. 그게 실크로드야. 아. 그게 시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인민보 일 1대1로라고. 자, 1대1로. 1대1로. 이따이로이따이로 로는 누진니까이 몸만 이 바꿔야 돼. 과거 실크로드를 복원한 길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복원하고 있어. 그게 시진핑의 큰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거를딱 현장에서 그 간분들이 하는 걸 보고 와서 야! 부산부터 올라가자. 부산부터 시합만 연결하면 끝이야. 알겠죠? 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야? 중국어도 되게 잘해야 돼왜냐면 기회가 와. 우리한테는 와. 어떻해요 와. 길만 뚫으면 사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했어. 성을 쌓으면 망하고 길을 뚫으면 흥한다고 그랬어. 성을 쌓으면 뭔만 알죠? 성을 쌓으면 망해. 그래서 로마가 산게 뭐야? 길을 다 내버렸죠. 아,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야. 뭘 쌓고 모으려고 하지마. 길을 내. 몸에 길을 내. 모든 길을 내. 사통팔달. 이게 또 중국을 하는 이유도 뭐야? 길 내는 거예요 지금. 길 내는 거지. 기, 길 내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했을 때 통일 입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는 길을 내는 게 쉬워요. 왜요? 중국도 좋아해. 중국만 동의, 동의,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 동의하다. 동의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눈으로 보고 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북한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너 가만히 있어. 손도 대지마. 까딱 대지마. 우리가 길쭉 낼게. 그리고 통행력 운하처럼 낼게. 그러면 통행력만 가지고도 당신들은 인민들은 잘 먹고 살아. 알겠죠? 그리고 뭐든지 그래. 길 나면 해결이 돼. 어? 길 나면 아니, 길이 나야지 싸우기라도 하고 뭐 조기 축구라도 하고 뭐머리을 뭐, 쓰자는 응. 길이 막히면 안 돼. 근데 이거를 막 통일로 하자면 안 돼. 통일로 가면 언제 통일해? 우리또 배고파 죽겠는데 길만 뚫어갖고 북한도 잘살수 있어. 더잘살수 있어. 대단한 나라가 될수 있어요. 제가 그거를 딱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 뭐냐? 훈민정음 이또 가잖아. 음. 전 세계로 중국을 통해서 세계로 퍼지잖아, 혼민정음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와, 대단하다. 자, 똥똥똥! 똥똥똥! 똥씨! 똥씨. 똥씨. 난? 난! 난, 남쪽, 녹색. 시작! 난! 미음은 있을 수가 없어. 왜? 말할 때 그리운 음. 금 노래가 어려운 거야. <웃음> 그러니까, 근으로 끝난 거야. 근강산. 음. 근데 근, 근장산으로 이렇게. 근장산으로 아, 가야 돼. 근장산. 그래서 so, 도근 개근이 도찐 개찐이 된 거예요. 독긴 아 개긴 도찐 개찐이 된 거야. 중국 말이에요. 도의 거리 개거리. 자, 음. 똥똥씨낱난뭐 난? 북을 배워야 돼. 북을 북을 북을 배우니까. 빡 아, <웃음> 배이? 배이. 음. 썰렁 썰렁. <웃음> 추운 거 노란색이죠. 북쪽도 노란색이에요. 음. 왜? 사막이 뭐냐면 황야야. 그냥 뭐 이렇게 풀이 안 나니까. 자, 빼빼 그러니까 그 동서남북을 통해서 음감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똥씨. 똥씨. 해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치니까 불변한 진리야. 남쪽은 희망이 있어. 좀 따뜻해. 북쪽은 추워. 아무것도 없어. 빼이. 빼 얘들아, 오지마. 이거야. 얘들아, 오지마. 오지마. 근데 얘들이 청나라 만주족이에요. 얘들이 명나라를 먹어버리는 거야. 항상 추운 지방에 있는 사람이 따뜻한 지방을 먹게 돼 있어. 와, 이것도 내가 발견한 건데. 항상 추운 지방에 있는 사람이 따뜻한 지방을 먹어. 6.25도 누가 일으켰어? 북에서 일으키지. 명나라도 어떻게 해? 북에서 싹 쓸어버렸어. 몽골이. 남쪽 사람들이 너무 착해. 그렇지. 왜냐하면 어, 따뜻하니까 사람이 여유가 있어. 말도 편해. 왔어요. 밥먹시오밥말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세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웃음> <웃음> 어, 아닌가. 똥씨. 똥씨. 남베남 빠르게 시작. 똥씨 남베 빠르게 시작. 동남 다섯 번. 동남더 빠르게. 동남더 빠르게. 동남 이것도 Don't 되게 not bay. Don't 아니야. 떡시 쳐줘야어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Not 검정 not 거 왜야. 금방 딱딱 치는 게 빨간 걸로 쳐버리니까 Don't 중국인은 몰라요. 떡시! 떡시! 난빌! 오! 빼이! 빼